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오늘은 일반 led 등을 센서 등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현관에 led 등이 하나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스위치를 키고 끄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 인터넷에서 센서 등을 하나 구입했는데 20불 정도로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이 부분이 센서 부분이고 그외의 부분이 아등 아, 불을 밝혀주는 부분입니다 뭐그 외에 특별한 옵션은 없었고요 그냥 선만 연결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램프 인데요 아 완성품으로 교체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멍 안에 보면 이렇게 소켓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새로운 센서 등의 소켓을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요.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도 잘하는 거로 봐서 정상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클립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안에다 놓으면 자동으로 철컥하고 클립이 잠겨지는 상태입니다. 자 불을 켜볼까요? 불이 잘 들어오죠? 꺼졌다 켜졌다 어, 사람이 가면 아 이렇게 센서가 반응을 합니다. 자 가봅시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LED등을 센서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밤에 어두울 때 어, 들어와서 스위치를 찾기 힘든 현관이나 창고 같은 곳에 이 센서 등을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